샬롬!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6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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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마을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리, 죽게 낼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슬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노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 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빚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취한 탁월한 기근 정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양국 정책을 실시하고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애국의 왕권을 강화함은 물론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애국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공신의 후예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민족아 자긍심을 심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당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백성에게 곡식 살돈이 떨어지자 아, 그들은 요셉을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가축과 바꿔서 먹을 것을 주죠. 또 다음에 애굽 백성이 자기들의 몸과 토지 대신 먹을 것을 구하자 요셉은 그들의 몸과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삼고 애굽 토지법을 정해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졌어요. 애굽 땅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곡식을 돈 주고 샀지만 이젠 그 돈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애굽 애국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 가족은 큰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한해 동안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들은 애굽이니 신성시하는 가축을 내놓음으로 양식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우상을, 나의 우상을 내놓을 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백성은요셉에게 와서 이젠 우리에게 남은 건 몸과 토지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토지는 기근으로 황폐해져 어떤 결실도 내지 못하죠. 여기서 몸은 시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몸은 기근으로 병들고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어 살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 죽게 들여지지 않는 몸은 병악하고 토지는 황폐하게 됩니다. 마지막 보물인 내 몸과 토지마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때 주님은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토지를 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내 사명과 거쳐도 새롭게 하신다는 영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걷어들인 돈을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고 사들인 토지를 모두 바로의 소유로 삼으며 자기 의 몸을 판 애국 백성을 다 바로의 종이 되게 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취하라고 않고 오직 바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바로에게 충성한 요셉의 모습은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의 평균 세율은 약 33.3%였지만 요셉은 20%의 세금만 내는 토지법을 세웁니다. 서민과 약재를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도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애굽 백성은 그를 신성하며 야곱 가족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주목하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고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자 이젠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다 사용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토지를 받고 식물과 종자를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바로외 종으로서 사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그들의 모든 권리 것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그들의 모든 권리와 재산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참된 생명, 곧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리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과 대가를 지불해서도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토,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한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한다면 그것은 어찌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가 아까워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진리, 성령을 구하고 강구하는 것보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 육체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받침으로 가치 있고 또한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음 13장 말씀 4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님 나라 비밀보다 성령과 십자가와 구원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25절 묵상하기 원합니다. 애국 백성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을 살려줬으므로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요셉이 수입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당시 세율이 33.3%였는데 요셉은 20%만 걷어드린 것이죠. 요셉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또 언제나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삶으로 보여주는 삶, 증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가자 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은혜에 빚진 자로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선된 삶으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라는 반응으로 사는 것이 기가 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위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애국 백성들이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 기꺼이 바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 기근 매우 심각한 상태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당신 나라와 통치 가운데 우리를 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기흥과 어려움과 어그러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스토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진리를 살수하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더 나아가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생명을 사수하며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하시미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나라 위에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